다녀왔습니다 음. 카하 안녕하세요 카논제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내돈내산이고요 물론 공모전에 참가를 할것이만요 그래도 제 돈으로 했으니까 내돈내산이 맞겠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우즈 내추럴 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네, 박스 이렇게 되있고요 우선 제품 소개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 워터 즉 오존의 특징을 이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 등 미생물의 세포막을 공격하여 파괴하고 세포 투과율을 변화시켜서 효소와 핵산을 불성화함으로써 뭐 세포를 사멸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좀더 쉽게 아무튼 오존이라는 거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건데요 음, 이런 오존의 특징을 살려서 그리고 나노버블 기술과 결합해서 오라클 워터라는 걸 만들었고 작년 코시국 일때 대구지역의 방역수로 활용이 돼서 코시국 살균에도 특표를 보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오즈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오존수 오존수의 한 단계 윗단계인 오라클 워터 그 오라클 워터를 활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안심사과 세척사가 등껍질적는 과취류가 등장하면서 막 오존수로 세척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존수 같은 경우에는 염소 대비에 산화력이 6배에서 7배. 그리고 살균력 같은 경우에는 20배 이상 소독 능력을 지닌 오존을 구성도로 하는 수영액인데, 좋은 점은 오존수의 좋은 장점은 2차 오염이 발생이 없는, 없는 데다가 잔류 물질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요. 즉, 마찬가지로 얘도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겠죠? 화학적 잔여물이나 이런 게 어, 분자 구조가 불안정해서 금방 이렇게 분해가 돼서 다시 물과 산소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살균력은 좋은데 유해성이 사람한테, 사람에 한테사람 대한 유해성이 떨어지는 이 장점이 제품을 만들 때는 단점이 되거든요 지속시간이 짧은 게 근데 이 오즈나 치러 같은 제품은 효과를 최대 6개월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이건 그냥 물 음. 개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오즈 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어,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포장 같은 경우에도 종이로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네. 오즈 내추럴 하고 노 바이러스 그리고 노 케미컬 그러니까 뭐 화학적인 것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다 네. 굉장히 살균과 탈취에 효과가 좋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뜯으면 딱 종이로 모든 걸 포장을 해놨어요. 여기 종이 있고, 오즈 내추럴.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어쩌구저쩌구. 오즈 내추럴은 진짜 말 그대로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장 비닐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격이 비싼 종이로만 만든 전용 상자로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오드내추럴은 바이러스 등의 세균과 화학물질 그 자체를 순간적으로 파괴를 하고 세정과 탈취하고 마치 마법처럼 다른 단념물질 없이 즉시 물과 산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즉 뿌리면 끝이라는 얘기겠죠 정말로 간단하게 종이 이런 식으로 제품이 이렇게 딱 들어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분리수거를 잘 철저히 해서 배출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통짜 플라스틱인데 전용 그 검은 색깔 통이라고 해요. 사실 그래서 얼마나 맞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수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세정제나 탈취제는 유효기간이 좀 길거나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조일자가 딱 적혀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근데 여기 보면은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얘는 12월 14일까지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더 그러니까 빨리 써야겠죠. <웃음> 어 그리고 이제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는 향이 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컬러 컬러만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든 거고 두개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별다른 차이가 없이 완벽히 똑같은 제품이고 스티커만 떼면 네, 통까지 완, 완벽히 똑같은 거였죠. 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는 다목적 세정 탈취제고요 건물바닥 카페트 가구 책상 물체용 기타 표면 세정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디든 다쓸수 있다는 얘기죠. 용량은 400ml. 400ml도 있습니다. 사실 어, 가격에 비해서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화학적인 어, 탈취제, 세정제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겠죠. 그리고 막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간다. 이 정도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자체도 이 효능의, 효능을 생각하면 제품을 흔들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혹시나 이게 막 어, 물과 산소로 바뀐다고 하면 은 음식에 뿌려도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세정 자체를 음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꼭 물로 한번 더 헹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오즈내추럴 제품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력은 이제 금붕어도 살릴만큼 안전한 리얼한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화학적인 게안 들어가 있으니까 금붕어도 살수 있다고 라 해요 그리고 탈취력, 세포의 원인균인 자체를 제거한다고 를 합니다 에, 그래서 냄새도 빠르게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살균력 같은 경우에는 세균 99.9% 꼬시국의 바이러스를 어, 30초 이내에 98.22% 사멸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소독하고 뿌리고 할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으로 환원이게 된다는 거 살균 탈취 후 물과 산소로 바뀌는 에, 그런 사이언스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어 참고로 저는 두 개를 샀습니다 언박싱용으로 산거고 얘는 이제 제가 쓰는 용도 먼저 사전에 써서 집에서 이제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 홈트를 하고 있는데 음, 땀을 계속 흘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방 자체가 밀폐가 되어 있고 옆쪽에는 그 소리가 퍼지지 말라고 해서 계란판 같은 거 네, 흡은제를 붙여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 냄새가 한번 베기 시작하면 은 굉장히 악취가 오래 남고 하기 때문에 매번 운동이 끝나고 이런 그린스크린, 뒤에 이제 그린스크린 있거든요. 그린스크린에 탈취제를 뿌리고 어 이렇게 환기를 좀 시키고 하는 편인데 사실 그렇게 하고 이 방에서 제가 잔단 말이에요. 굉장히 찜찜해요. 물론 냄새는 향기나서 되게 좋지만 찜찜하거든요. 유해 성분이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학적으로 다시 물과 산소로 돌아간다 하니까 안심하고 쓸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바로 이걸 쓰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점 이제 온이 돼 있는데 얘는 항상 전 닫아줘요. 혹시나 혹시나 네, 이 6개월까지 연장 이 네, 사용을 할수 있게 해놨지만 사용을 하면 바로 물과 산소로 바뀐다잖아요. 하그 말인즉. 여기서 이제 공기랑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물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사용하고 바로 뚜껑을 닫았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뿌려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화분에 물 주는 분무기처럼 나가요 더라고 그리고 이다 있는 것도 사람, 사람한테 뿌리, 뿌리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테스트 해보면 굉장히 그냥 물이에요 물 사실 살짝 걱정은 이분무기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한 번에 촥촥 너무 많이 나가니까 빨리 쓸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습니다 아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조금 고민을 했었던 게 설명 자체가 사실 살짝 두리뭉실 하게 되어 있어요 상단의 설명이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서쪽 마녀는 도로시 일행들을 공격하지만 그녀의 치명적인 약점이 물을 뒤집어 쓰고 죽게 된다 그래서 오즈 내추럴은 그보로지의 물처럼 지구와 인류에게 바이러스와 화학물질을 이겨내는 치유의 물이 될 거라고 딱 적혀 있으니까 어 너무 도화같은 얘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밑으로 쭉 내려 보면 은 인체 무작위 안정성 테스트 살균 탈취 테스트 이런 것도 다 받아놨고요 자체적으로 실험한 그런 테스트들이 있어요 일법을 한번 보면 강아지 배변패드 탈취 전후 어, 냄새 88% 감소, 감소시키고 특히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연기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심하잖아요. 안 피는 사람한테 특히나 좀 심하고 근데 이제 담배 연기를 이제 탈취 전후하면은 98% 감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체 위대한 동물에 직접 사용하지 말라고 되있거든요 근데 손살균 테스트가 있어요. <웃음> 네, 손살균 테스트를 보면은 어, 1분 만에 99.65%의 세균이 살균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세포막을 약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결국 피부에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직접 분산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네, 이 제품은 따로, 따로 이제 화학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과 산소로 돌아가는 세정과 탈취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 얼마나 좋지 않나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한달 정도 써보고 네, 써보고 나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동모전 접수 마감일이 내일인 오늘인데 지금 새벽 2시네요. 언제 편집하지? <웃음> 아무튼 오늘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정보는 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내논내산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